바닥에 아, 깔아줘야 되나? 아니야? 상관 없어? 네. 어차피 다 씻을 거 같아. 아, 벌써 힘들어. 어, 나 이거 좀잘안 돼. 아이 이만 아여기도 잡아당기네. 이 <웃음> 대현 씨, 아이고 너무 무거운데. <웃음> 이거는 나못 들. 와 이놈의 씨. 도줘 야. 야. 야. <웃음> 할수 있다. 아니, 두 손으로. 하나로 하나로. 해보자. 해보자. 해보자. 해보자. 해보자. 해보자. 해보자. 해보자. 해보자. 해보자. 해보뭐 해보자. 해해 안다 안 평점만 살자. 잘가지아이 팔도 팔대국 맛인데 지금 사어 좋아. 가. 30개 더, 30개 더, 30개 더. 먹고 다 힘들어. <뢰> 다 힘들어. 임신에 못고아 저거 진지 알았어 마지막. 아아! 오 빨리 해야 돼. 힘을 못힘다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